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7일 밤입니다. 어 1일 1 영상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래도 신기하게 또 하나씩 올릴 거리가 생겨서 참. 뭐든지 마음먹게 달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오늘은 아까 오후에 상담을 하러 오셨던 사모님께서 현재 1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다른 이제 그 집을 한 10월 쯤에 새로 분양 받았던게 이제 입주를 하신대요 그러면 취득세 기준이 두번째 집까지는 부산이 이제 그래도 1에서 3% 예전 그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다른 이제 입주권을 하나 사고 싶어서 먼저 가지고 계시던 집을 팔고 10월달에 분양권 그 입주하는 집을 등기를 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입주권 하나를 사게 되면 철거 안된 집을 산다 하면 그래도 예전 지득세율로살수 있어서 소장님 작전을 이렇게 한번 짜볼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아 그리고는 지금 집을 언제 언제 팔고 어떻게 어떻게 합시다 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런데 소장님, 며칠 전에 그 오피스텔을 하나를 계약을 하고 해운대에 있는 거를 홍보 전화가 와서 밤에 전화를 받다가 너무 그게 멋져 보여서 그 뒷날 가서 바로 계약금 천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 그러면 그게 8월 1 2일 이후에 오피스텔이면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가는데요, 오피스텔도. 당장 해운대거 등기 칠 때,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을 팔지 않은 상태라 하면, 3주택이될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 그거를 몰랐다고, 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지득세가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그, 10월달에 뭐 등기 친다는 그 집이 해운대에 10억이 넘는, 그런 지금 집인데, 취득세가 8%면 당장 8천만 원이잖아요. 10억이라고 해도 어, 그래 있던 상황에 이제 아이 오피스텔을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유튜브에 또 알아두면 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어, 이제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들어보시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 오피스텔이 원래 얘 자체 취득세는 4.6이죠. 오피스텔은 어, 이랬는데 이게 8월 12일 이전에 어, 이렇게 등기를 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주택수에서 뭐 어, 들어가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 그 홈택스에 발표된 어, 세금 관련 백문백답에 보면 시득세 부분에 여기 주택수 계산하는 부분에 여기 8번 항목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이하 주택에 어, 1억 이하는 제외를 해준대요 거기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는지 이걸 물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1억 이하 짜리는 내가 집이 열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을 살때중과 안되고 그냥 6억 이하는 1.1% 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냥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1억 이하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도 제외해주는 거에 포함이 되느냐 이래 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들어간대요 들어가고에 1억 안돼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고 다만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한대요 그냥 아파트 그냥 주택 주택은 1억 이하 제외입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거는 제외예요. 오피스텔도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거는 제외를 해주네요. 그냥 입주권과 분양권은 1억 이하라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아까 1억 이하를 그 제외해주는 주택과 뭐 빌라나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지역 안에 있는데 이러기 하다 요건 또 제외가 안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요거는 뭐 오피스텔은 분양권 입주권하고 상관이 아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그 옆에 10번.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하는 것도 살펴보면요.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답니다. 요건 이미 완성이 된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이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포함이 되는데 다만 어떤 게 포함이 된다고 해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수에서는 빼준대요. 계약서를 이미 썼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빼준답니다. 8월 12일이라는 기준이 취득세를 매기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그죠? 이날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어그 오피스텔 다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그러네요. 입주권,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매수한 거는 그렇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입주권하고 분양권 이건 또 내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한 게 양도세에는 카운터가 되는데 취득세는 그 기준일이 8월 12일입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직전 연도에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직전 연도에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그 산정이 되는지 이렇게 물어놨어요.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에 들어간답니다. 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내가 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들어간다는 이런 뜻이네요. 12번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지 오피스텔 분양권 막 분양한다고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들어보면 전부 너무 달콤한 얘기들을 속삭입니다. 맞죠? 그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분양권은 향후에 취득을 하고 나서 이거를 실제 사용을 할때 이게 주거용인지 아니면 업무용 그런 뭐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설지 실제 사용할 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는 그 실제 뭘로 서는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사신 그 사모님이 산 거는 분양권인 거예요. 오피스텔 분양권.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양권 상태로 그냥 팔수 있다 하면 그게 다른 거살때요거는 지득세 주택수 카운터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주택에 들어가는 줄 알고 분양권인지 오피스텔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대화를 깊이 안 나눴던 거죠 그냥 오피스텔 하나 샀다 계약금 천만 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8월 12일 이후에 산 거니까 어, 나중에 세 번째 주택 지득세 8% 됩니다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 그게 뛰어가셨어요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확인하고 그 계약을 취소하든지 하려고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분양권이었던 거죠 소양님, 이게, 그안 들어간다 카는데요? 하길래, 아, 왜안 들어가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분양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 그대로 계약을 가져가기로 하고, 어, 나중에 10월 달에 등 끼치는 그 집을, 그취득세 숫자를 계산할 때 그거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정리됐죠? 어, 1억 이하 오피스텔이다. 어제 샀든, 오늘 샀든, 내일 사든,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요. 근데 오피스텔 그 자체는 어 4.6이죠. 지득세가. 근데 다른 거 계산할 때 주택수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어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예 주택수 카운트에서 빠집니다. 분양권은. 그럼 언제 포함이 되느냐. 주거용으로 쓰는 걸로 확정되고 재산세를 그 주택분으로 내고 있을 때. 그때는 카운트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언제것부터에 올해 8월 12일 이후에 매수한 것부터 그렇습니다 주택용으로 쓰는 것도 8월 11일까지 매수했던 거는 비록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는 빠집니다 이해 다 되셨죠? 짧고 간단한 걸로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알송달송한 게또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정리가 되시죠 저도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씩 찾아 올리면서 저도 또 정리를 해가 갑니다. 백문 백답이라면 백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 굉장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